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여자친구와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잘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나는 잘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여자친구가 나에게 서운한 마음을 전해할 때가 있죠 이런 고민들이 있으신 남자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로 대화의 접근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여자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남자인 나는 요 여자가 아니다 보니까 내 여자친구의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해요 다만 내가 나름은 내 여자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은 이런 마음이겠지라고 유추를 하거나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이 좋아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자친구를 대해줬는데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나에게 서운함으로 전해지면 남자인 내 입장에선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이 들수 있어요 그러면 내 여자친구가 속이 좁고 그런 것들을 이해도 못해주는 고마운 걸 모르는 여자라고 치부하기에는 나도 좀 문제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자친구가 그런지 아닌지 나는 사실 확실치 않았었는데요 그럴 거다라고 내 생각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여자를 대했거든요 근데 여자친구는 요 지금 내가 했던 그 방식에 대해서 아닌 것 같고 서운하다고 라 피드백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이 있는데 어쩜 그렇게 말하냐 라고 서운한 이야기를 하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겠죠 이러다 보면 요 이제 서로에게 대화하는 게 싫어져요 무슨 말을 듣기도 무섭고요 무슨 말을 할까 봐 두려워지겠죠 그러고 나는 내 여자친구가 그런 행동을 하니까 대화하기가 싫어진다고 회피를 하게 되고요 그걸 회피형이라고 부르는 여자친구를 보면서 너는 그 정도 생각으로 또 나를 뭐라고 한다고 난더 동굴 속으로 숨게 될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요내 여자친구하고 잘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 여자친구에게 물어봐 주세요. 네 말은 이러이러한 뜻이야?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맞아? 라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내 여자친구가 응 그런 것 같아 그거 맞아 라고 수긍을 해준다면 그제서야 내가 그 사람의 바람대로 움직이면 되는데 우리 남자들은요 내 여자가 그럴 거다라고 추측을 해서 자기가 멋진 모습을 보이려고 많이 준비를 해놓고 여자가 만족스럽지 않은 것에 상처를 받거나 의욕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예를 들면 직장에서 여자친구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남자친구의 나를 만났는데요 나 오늘 회사에서 우리 과장님이 나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해서 짜증나 어떡하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요 사실 여자친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위로를 해달라고 하는 건지 그 사람을 같이 욕해 달라고 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으면요 그냥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네가 회사에서 속상한 그일 때문에 마음이 좀안 좋다는 거지?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자친구가 어 맞아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달래주는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방향으로 가면 될 거고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아 그게 아니라 나 진짜 짜증나서 회사를 때려치고 싶어서 라고 말한다면요. 아 그러면 네 말은 이제 회사 다니는 게 너무 지겨우니까 회사를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이거를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여자친구가 어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내가 내 여자친구의 생각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 생각에 대해서 멋진 모습을 보이려고 뭔가를 던졌을 때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을 충분히 모르는 것 같아서 답답함을 느끼게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여자와의 대화를 잘 하는 방법은요 지금 내 머릿속에서 내 여자친구가 이런 것 때문에 나한테 저런 말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때 그게 맞는지 한번 되물어 준다면요 사실 여자친구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을 거예요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도 하고요 그것을 맞는지 확인하고 여자인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맞춰오는 남자의 모습이 진짜로 원하는 대화거든요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요더 많은 것들을 내 여자로부터 얻어낼 수 있을 거고요 그걸 반복하다 보면 요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 여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어떤 말을 하는구나를 이후에 경험적으로 알게 될수 있겠죠 대화를 하자는 것은 요 서로를 알아가자는 건데 우리는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눈치만 보면서 헛다리를 짚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내 상대방은 요 내가 헛다리 짚었다고 비난하기도 참 어렵고요 비난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그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 방향으로 흘러가다가 나중에 걸맞터진 상황이 돼서 둘다 서로 억울해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남자인 나는 요 어지간해서는 내 여자보다 말을 하거나 표현함에 있어서 섬세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피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의중을 한번더 물어봐 주고 그것을 맞춰주는 게내 여자가 나를 훨씬 더 멋있고 자상한 남자로 인정해 줄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꼭 잊지 말고 내 여자와 대화를 할때 관심있게 눈을 바라보면서 뭘 원하는지 한번 다시 체크해 주는 그런 스킬로 두 사람의 연애와 사랑을 돈독하게 만들어 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사용하시면요 나는 분명히 매력남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방식대로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수월하게 내 여자의 마음을 불안하지 않고 따뜻하게 잘 알아주는 남자친구라고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